<웃음> 개구쟁이. 그래요. 깎아 먹을까? 어? 깎아 먹어? 깎아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어? 어 엄마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이렇게. Okay. 괜찮을 거야. 응. 과자 먹고 힘내자. 우지마! 보지 일부러 보지마라 알았어, 알았어. 가자. 과자 먹을 거야? 과자 먹고 힘내자. 먹을 거야, 내가 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맛있대요. 안녕하세요, 방선생님 뇌의 중요성을 알려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먼저 네. 중요성 말고 다른 걸 말해 드릴게요 네네네 네. 먼저 네. 실제로 사물을 본건 뇌예요 눈이잖아요 뇌예요 왜죠? 제가 책에서 봤거든요 네 뇌가 뇌가 감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뇌가 쓰러지면 우리들도 쓰러지는 거예요. 뇌, 뇌랑. 뇌가 어떻게 쓰러지죠? 뇌가, 뇌, 뇌가 그 행동이 없어 어쨌든, 뇌가 쓰러지고요. 뇌, 뇌, 뇌, 뇌 뇌랑. 음. 뇌가 쓰러지고요 아 뇌가 쓰러지면 내가 쓰러지는구나 네 왜냐면 음, 뇌가 몸에서 이제 왕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어 저는 엄마, 저는 눈이 엄마, 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엄마한테 엄마 카톡 보냈어 아 선인장? 응, 선인장? 아 알았어 왜냐면 그거 기본형 1번으로 사야돼 어 왜냐면 뇌가 생각도 하고 그리고 감정도 만들고 산소도 먹고 이러는 거예요. 뇌가 산소를 받으면 우리도 숨을 쉬게 돼요. 어, 그래요? 네. 코으로 산소 받는 거 아니에요? 입에 이, 입으로도 숨을 쉬잖아요. 네 이렇게 <웃음> 숨을 쉬잖아요. 네. 이렇게 코를 넣어 네. 그리고 왜 내가 넣어 넣어 면 이제 어가 없으면 생각을 못하어어지어고어 넣어 넣어 넣어 물이 거의 안보넣 사물이 거의 이보넣고 넣어 넣어 넣어 넣어 넣어 넣어 넣어 이이 넣어 넣 눈이, 눈은 뇌를 도와주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정을 못 지죠? 음. 뇌가, 이제 뇌가, 생각해보세요. 뇌가 감정을 해요. 네. 네. 감정, 감정마다 다른 표정이 있어요. 음. 근데, 이걸 막혔으니까 이제 못 나와요. 어디가 못 나와요? 눈이가 막혔으니까 이제 못 나와요. 아 문이 있어서 도깨비가 못 오는구나. 네. 그말하는 거예요? 네. 아 지금 문 열려 있는데. 지금 몇번 방문 열려 있잖아. 열어놨잖아. 아니, 어 다도. 다도. <웃음> 다른 다 표정이 있어요. 음.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감정 표현. 요 음. 왜냐면 뇌가 진짜 사물을 본다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사물을 보면서 감정이 막 변하는 거예요. 아. 화가, 화가 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깊을 때도 있고. 이렇게. 아, 그렇구나. 뇌가 엄청 중요하네요. 네. 뇌? 뇌가 없으면 우리 못살아요 아 어, 그래요? 네 그러면 뇌한테 한마디 하시죠 검사하려고 뇌 하루종일 다이지네 <웃음> 네. 아, 선생님 그러면 뇌 말고 또 중요한 부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뇌 다음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흐물해 주잖아 우리 오징어처럼 흐물해져. 아뇌 다음 주요한게 뼈. 아무 혈관 얘기도 하시던데. 혈 혈관이 뭐예요? 피줄이 뭐예요? 피줄은 피를 연결해 주는 어? 피예요. <웃음> 피라고요? 줄 아니고요? 피줄인데 피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피줄. 핏줄... 핏줄이 아기배와 연결될 때가 있잖아요 탯줄이요? 탯줄 핏줄. 탯줄인데 그걸로 영양을 받잖아요 어. 그거와 똑같이 몸도 어. 영양을 받아요 어. 그래서 우리도 영양, 영양을 받는거예요 피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입번할수 있어요 피가 별로 없으면요? 네! 피가 다 없으면 죽을 수 있어요 음, 오늘의 교훈 한마디 하실게요 그리고 또 있어요 뭐 있는데요? 또 있는데 음. 바로 그래서 조심해야돼요 네. 여러분은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 사세요 안녕 지금까지 방 선생님의 생활 건강이었습니다